좋아요. 해를 치네요. 속이다. 어디 어디, 어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 와! 와! 와! 잘 잡고 계십니까? 30분 만에 이만큼 잡았어요. 이걸로 가장 가득장 담글 건데요. 맛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. 뭔가 뭐 버가로할 겁니다. 몽골 오, 이걸로 뭘할 거예요? 쑥장 만들 거예요. 알배기들이라서 얘네들은 특별히 맛있을까 싶어서 한번 튀겨볼까 해요. <웃음> 잘잘잘잘 하고싶은 머리 뭐야? 찢을래 아 진짜 어, 움직어좀무서 아. 어. 음, 양식 오간종 음. 어, 오건종 어, 580ml 어? 별로 안짜네 근데 한컵 250ml 맞지? 매실액 한컵 아! 귀찮아! 아, 누가 생각... 아마도는 각종 집 찾아. 자 조디를 빼 요게 포인트다 요게 산채로 도망을 내고 있어 산채로 도망을 당하는 거지 이거울때 보여 신나! 오호. 비주얼 보소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작다 미더덕 <웃음> <믿어던> 맛이야? 진짜? 미더덕 <웃음> 맛이야! 신기하네 와 신기하다 어쨌든 시장에서 파는 이따만한 큰 쏙이랑은 좀 다른 종류인데 와 이거 맛 되게 매력적이네 점피디 먹어봐 음, 멍게 맛이 난다 그렇지? 껍질이 단단하지가 않아서 진짜 까먹기는 쉽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멍게 맛도 나고 약간 미더덕 향? 그런 되게 바다의 향이 있는 그대로 막 엄청 나니까 와 이거 되게 진짜,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멍게 좋아하는 사람들 환장할 것 같아 미더덕이나 이런 거회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도 한입 아아 내가 먹어야지 아와 역시 어간장이 이 고유의 맛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말 맞았어 해산물 고유의 맛도 올려줘 전복장도 맛있는데 와 우리도 껍질이 물러서 그냥 쪽져도 되네 입안에서 퍼지는 바다의 향, 향. <웃음> 물때 먹어 또 해리지 갈까?